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주시험이 있는 거알죠 준비 잘해주세요. 준비 못하면 알죠? What the fuck! 네, 선생님. 선생님. 어뭐 했어? 행성을 확인하고 있었어! 그런데 너 슈퍼파워 그대로야? 아니 슈퍼파워가 많이 약해졌어 너도 그렇구나 차원 이동할 때 이유는 모르겠지만 슈퍼 파워가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 너와 너클츠도 슈퍼 파워를 쓸수 없어? 어, 하지만 슈퍼 파워를 다시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어 진짜? 방법을 알려줘! 에키드나라고 알려진 최강의 전사들이 일곱 개의 카오스 에메랄드를 모아서 최강의 무기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마스터 에메랄드구나? 맞아, 그 에메랄드가 있으면 우리의 힘을 찾을 수 있어.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정보를 알아냈어? 연구를 많이 했어. 그래서 에메랄드는 어디서 구할 수 있는 거야? 로보트닉 박사가 보관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 그럼 로보트닉 박사로부터 에메랄드를 빼내면 되잖아?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아. 로보트닉 박사는 미친 과학자라서 집에 엄청난 방어체계를 해놨어. 그리고 에메랄드에 대해서 뭔가 알았는지 연구를 하는 중이야. 아직 모든 비밀을 안것 같진 않지만 에메랄드의 비밀을 알게 된다면 로블록스 세계의 큰 재앙이 될 거야. 우리가 로트닉 박사를 막아야 해! 그럼 오늘 로트닉 박사의 집에서 에메랄드를 가져오자. 뭔가 일을 꾸미고 있구나. 알아, 내 고야 말겠어. 로버트닉 박사의 집이야 왜저 녀석이 여기 온 거야 무슨 일이야? 학교에서 와! 일하신다고 힘드시죠? 그래서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원숭이 인형 좋아하세요? 아니, 좋아하지 않아 <놀람> 네, 죄송합니다 <놀람> 기다려봐 그냥 줘 싫은데요 <놀람> 내놔 잡아 말하고 너무해요 득템 Let's go. Yeah, boy. a <laughs> i t h further, h a e e the other r e r 가 나를 속였군. 이런 짓을 누가 하는지 보러 갈까. Nope. Nope. Nope. Nope. Nope. <웃음> 에메랄드는 찾았어? 비밀 장소까지 에메랄드를 찾아봤는데 로보트닉 박사 집에 없는 거 같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하지? 뭐지? 헬로너 글쥬 오랜만이야 방금 로보트닉 박사 집에 들어가는 거 봤어? 무슨 일 꾸미는 거야? 말하지 않으면 로보트닉 박사에게 모두 말할 거야 왓! 마스터 에메랄드를 가지러 갔던 거야? 에메랄드가 우리의 슈퍼 파워를 다시 생기게 할 거야 힘을 다시 얻고 버섯 행성으로 갈려고 그러는 거야 어, 맞아? 테일지 너에게 할 말이 있는데 왜 내게는 이런 얘기 해주지 않은 거야? 너는 로보트닉 박사와 같이 살고 있고 너의 과거를 전혀 모르고 있잖아 로보트닉 박사 집에 살고 있어? 집에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로보트닉 박사의 편은 아니야. 로보트닉 박사 역시 에메랄드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어. 어? 나도 너희 팀에 넣어줘. 함께 버섯 행성으로 가자. 테일즈야 어떻게 할까? 좋아. 너클즈를 믿어보자. 그럼 나도 좋아? 이제 같은 팀이야. 마스터 에메랄드의 힘으로 세상을 파멸시킬 거야.